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오늘은 어, 저 무좀에 대해서 설명 을좀 드리겠습니다 저 무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가락 무좀 혹은 발톱 무좀 있죠 아주 좀끈질긴 무좀이고 어, 발바닥 무좀도 있고 발꿈치 뒷발꿈치 에 각질 어, 앞바, 앞발꿈치에도 각질이 있죠 그렇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분명히 어,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은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발톱 무좀이 생겼는데, 막 약도 먹고, 뭐, 이런 데도 안 났는데, 결국은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는데, 각질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일단 발이 깨끗해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 그, 실제로 뭐, 제 주변에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또 효과 있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도 하셔서, 그냥 여러분한테, 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 무좀 동영상 언제 올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또 있어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 드려보고 <웃음> 일단 무좀 참 끈질겨요 그죠? 어, 저도 제가 일곱 살때비 어, 오는 날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날 실수도 안 하고 발도 안 닦고 잤는데 그 다음날부터 무좀이 걸렸어요 이게 제가 무좀을 앓은 지가한 45년 뭐한 43년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끈질기다 그러니까 뭐 저도 왜 그렇게 끈질긴가 뭐 저도 뭐 가진 방법 다 써보기는 써봤습니다 근데 문제는아 치료가 안되더라 치료가 안되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게 그 무종균은 그 무종균이 위치하는 곳이 이렇게 발 발가락 뼈에 위치를 한대요 균이 거주하는 곳, 상주하는 것이 그리고 습도가 어느정도 맞으면 이게 피부로 이렇게 뼈 뼈 표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피부로 올라오면서 이제 균이 막 증식하면서 결국은 발톱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합니다. 발톱무좀이 약간 위험해요. 이제 뭐 골수염이나 이렇게 조금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발톱무좀은 조금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무좀은 기본적으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좀 걸리, 걸려있는 분들의 습관을 이렇게 보면,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았고. 일단은 발을 씻고 나서, 나와서 발을 안 닦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걸레질 하고 그냥 방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좀균이 정식을 하는데, 언제 정식 하냐면, 이 에어드라이를, 그러니까, 수분이, 그니까, 러 무전균이 100% 물이 있는 곳에서는 균이 정식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뭐 30%, 50% 요 정도 될 때, 그때 막 정식을 시작하는데, 그니까 러 에어드라이를, 그 공기 중에서, 그 원래는 이제 발을 닦고 나오자마자 막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이제 발은 또 더럽다라는 생각으로 또막 글래, 근래, 더러운 글래로 이렇게 닦고 막그거다 균을 막더 첨가를 하고 막 이런,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 닦는 근래는 근래로 하지 말고 수건으로 하시라. 좀 그렇게. 발을 좀 깨끗하게 자기 몸처럼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네. <웃음> 저 발이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관리를 하면 할수록 발은 깨끗해져요. 네. 각질도 없어지고, 어 발톱도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아, 나눠봅시다. 아, 나눠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인데, 이제 무좀도, 이제 발톱 무좀이냐, 발가락 무좀이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접근을 약간 달리 해야 돼요. 이제, 뭐이 동영상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무좀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심해서 막 발이 다 갈라지고, 막, 그, <웃음> 염증이 생기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을 바로 적용하시만안 돼요. 그니까, 러 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빨리빨리 뭐 빨리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웃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적용해보세요. 어. 일단 준비물이 무좀약을 하나 사야 돼요. 자, 무좀약, 아, 이 사람 무좀약 선전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일단 무좀약이 왜 필요한가 준비물이 무좀약을 하나 사서 이제 갈라지거나 막 찢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무좀 어떤 치료하는 관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무좀약을 좀 발라서 갈라지고 찢어진 부분은 좀 이렇게 아물도록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라는 걸 조금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음. 일단, 무정약, 그냥, 약국에 가서, 뭐, 5천 원 주면 사죠, 그죠? 어, 무정약 하나 꼭 사세요. 어, 하나 사야 되고. 또 하나는, 어, 이거는 제가, 그, 찾아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많이 돌고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그, 그분들,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써봐라. 뭐 뭔가 하면, 락스에요, 락스. 그, 뭐, 어, 유머머 락스 있죠. 이제 우리 화장실 청소하거나, 이렇게 좀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데, 락스가 있는데, 자, 락스, 락스가 하나 필요해요. 어, 제 집에서는 락스를 꼭 쓰, 쓰고 있어요. 제, 저도 쓰고, 제 집사람도 쓰는데,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또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주의사항까지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조심해서 쓰시면 큰 부작용 없이 그냥, 어, 여러분 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하던 무좀약 하나하고 락스 하나하고 드라이기가 꼭 필요해요 드라이기가 꼭 필요하고 요정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을 좀 관리를 하려면 음, 발을 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그 정도 준비물이 필요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심한 무좀이 지금 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약을 바르세요 또요 동영상을 들어보고 아 요렇게 관리하면 내 발이 깨끗해지겠구나 발톱 무좀이 좋아지겠구나 치료가 되겠구나 이런 좀 공감 이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발을 씻으러 들어가 있습니다 발을 그러니까 일단은 첫, 첫 단계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좀이 어떻게 걸려 있으신 분들은 모든, 모든 분들은 약을 사세요 일단은 네? 5천원짜리 약을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시는 게 좋고 그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유에있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약을 사셔서 바르기 시작하세요. 그거 약을 한통 정도는 계속 바르는 게 좋아요. 어, 바르면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어, 발도 깨끗해지고, 좀 치료 효과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하게 찢어져 있는 분은 이틀 뒤에 제가 하라는 걸 해보세요. 어, 이틀이나 3일 뒤에, 어, 그 약을 바를 때는 항상 저녁에 한번 아침에 한번꼭 발라 주세요. 아, 여러분들 막 귀찮아서 막 저녁에 한번 바르고 끝.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한번 바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발라 버리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세수하러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세수하러 들어가면 이제 이빨을 닦지 않습니까? 자, 이빨을 닦기 전에 이제 준비물이, 어떤 준비물이냐면, 이제, 락스, 락스를 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세수대야에다가, 그죠? 물을 어느 정도 담는가 하면, 이렇게 손바닥이 잠길 정도, 그러니까, 발바닥이 잠길 정도, 아주 얇게, 그죠? 아, 발가락이, 발가락하고 발등 아주 아랫부분이, 그냥 손바닥이 잠길 정도의 물을 일단 담으세요. 담고 용량은, 네. 락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원료인가 하면, 소금에서, 그러니까 천연 소금에서 추출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99%가 소금이네요, 그게. 소금에서 추출해내는 물질, 어떻게 보면 조금 천연제품이라고, 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근데 굉장히, 어, 청소용품이기도 하고, 어떤, 그, 락스 같은 경우는 그, 발견된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 모든 세균은 이렇게 뭐랄까 저항성, 그러니까 내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어떤 항생제나 이런 부분 중에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물질이 락스래요. 저 그냥 보니까 아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런 그런 거 있더라고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든 락스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은 없다는. 일단 무좀균도 세균이거든. 무정균도세균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약을 발라서 어떻게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약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데 락스는 좀 예외 조항이에요 예외 조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약에는 또 저런 게 있잖아요 물론 락스가 약은 아니지만아 그러니까 사용해보고 하루나 이틀 사용해보고 자기 피부에 어떤 이상한 현상이 보여진다 뭐 어떤 이렇게 되면 사용을 중지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떤 피부가 아주 민감한 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어, 이 방법을 거의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죠? 예. 자, 랑스는 이제 청소용품인데 사실 뭐 이제 빌딩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뭐, 청소할 때, 뭐, 변기 같은 거 청소할 때락스를 쓰는데, 그,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귀찮아서 손으로 맡길 때막 이렇게 물에 적셔갖고막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손 깨끗하게 씻고 나면 별 이상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부에 아주 뭐, 알레르기성 피부가 있다거나 어떤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농도 조절이에요, 농도 조절. 이제 물을, 세수대에 이렇게 하나 받아놓고, 그죠? 이제 락스 보면 이렇게, 락스가 되게 싸요. 이러게 보면 큰 통도 한 4,000원? 작은 통은 뭐 2,000 몇백원?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큰, 희 집은 항상 큰 통을 사는데, 큰 통을 사다, 한, 뭐, 청소하고 이러면 두달 정도 쓰면 없, 어요 그러니까 큰 통을 이렇게 사놓고 쓰는데, 이러게 보면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그때 그러니까 손바닥이 장, 발바닥이 장길 아주 얇게 한 1cm 혹은 1.5cm 정도, 요런 도 얄팍하게,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뚜껑, 뚜껑이한 두, 두 컵, 두 컵이 아니고 두 뚜껑. 그 정도 양을 그냥, 저는 막 대충 벗는데,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뚜껑 아주 작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데, 그걸 한두컵 정도 이렇게, 두 뚜껑 정도, 두 막에 정도 이렇게 부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 가만 뚜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이렇게 섞여요. 그죠? 그 정도 농도면 피부에 아주 강한 자극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례로 막 저희 장모님이 한번 이렇게 옛날에 쓰던 그릇들이 있어서 좀 살균한다는 차원에서 막 그릇을 막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락스 풀어놓고 닦았대요 그러니까 막 손에 열상 화상이 나타나고 막 병원에 가기도 하고 막 약을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인데 그러니까 농도가 좀 굉장히 진하게 썼던 것 같아 근데, 농도를 잘 맞추면,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거, 농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거는 두 뚜껑 정도, 요 정도만 하는데, 아주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느려도 되고, 뭐, 좀 너무 자극이 심하다 그러면 조금 줄여도 돼요. 응? 근데, 락스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이빨을 닦지 않습니까? 이빨 닦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이빨을 한 3분 정도 닦는다 그러면, 3분 정도만 그 세수대 안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돼요. 발을 담그고. 3분 정도 발을 담그고 이빨을 닦고, 자, 이렇게 보면, 한, 한 1분, 2분 지나면 발이 끈적끈적해지는 게 이렇게, 뭐, 끈적끈적해지는 것들, 물질이 생겨요. 이게 이제 균이 죽으면서, 끈적끈적해지는게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에 보면 끈적끈적해져요. 균이 죽으면서 이제, 이제 뭐 사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끈적끈적한 어떤 이물질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을 닦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죠? 어 흐르는 물에 이제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로 그냥 샤워기로 이제 한 손에 샤워기 들고 한 손에 그 끈적끈적한 걸다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요. 안 닦아내면 나중에 발이 약간 따끔따끔해요. 그죠? 깨끗하게 닦아나야 부작용이 없지. 그죠? 아, 어.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깨끗하게 닦고, 그죠? 끈적끈적한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그죠? 아, 어. 이제 손으로 닦으세요. 손으로 닦으면 손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닦고, 뭐 섭진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나면, 어좀 도움이 되시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세수를 이제 비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발을 다시 비으로 깨끗하게 한번더 닦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닦으면, 락서 효과가 어떤,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일단, 그, 피부, 그러니까 발가락이나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나 피부에 나와 있는 균은 거의 다 죽여요. 거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락스 농도가 너무 세면 피부까지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거는 어,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농도 조절을 잘 해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젊은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쓴 거야. 가능스럽고 나중에 뭐 피부가 벌게갖고 왔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그냥. 좀 강하게 써봤어요. 이러다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 저때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한두 음? 컵, 두 뚜껑 정도 이렇게 부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발톱 무좀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발톱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발톱이 자라는데 이게 한 예를 들어서 한 달쯤, 한 사실 한 열흘만 지나도 이게 보여요. 발톱이 이렇게 발가락 그 발가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발톱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락스를 사용한 나이트 처럼 발톱에 이렇게 줄이 생깁니다 보일듯 말듯한 이렇게 흐릿한 줄이 생기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발톱무좀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점처럼 이렇게 생겨있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계속 밀어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끝까지 들으세요. 이 동영상 끝까지 듣고, 이렇게 좀 주의사항하고 관리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사님 발톱 무종이 왔는데, 조금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습관을 딱 보면 알아요. 제주도사님또막발 씻고, 발도 안 닦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무좀이 왔는데, 발톱 무종이 왔어요. 발톱 무종이 왔는데, 이게 발가락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이 발톱에 무좀이 생겼는데 발가락 그 뿌리 쪽그 안쪽이 뼈가 아픈 거야 심한 통증이 왔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병원 가야 된다. 아 그래서 병원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니까 약을 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이거 굉장히 독한 거니까 그 무좀도 독하지만 이 약도 굉장히 독한 거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어뭐 약은 일주일에 뭐한 번만 먹어라. 뭐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주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게 이제 간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 무좀을 완치한다 이게요. 굉장히 어떤 우리 몸에 충격을 주는 약벌이. 그 우리 간에 무리를 주면서 무좀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무좀 치료약이 그렇게 독하대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도 무좀약을 그 약을 이제 드시는 먹는 약을 잘안 지어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집사람 아직 젊으니까 지어, 지어 는데 이게 먹으니까, 이제 이게, 이게 반점이, 발톱에 생긴 반점이 슬슬 작아지더라고. 그한 달, 두 달. 그한석달 먹고 난 다음에 또 오라 그러더라고. 두 번, 두번 정도 먹어야 된다는데, 그석달 먹었는데 거의 이렇게 조그만해졌어요. 조그만해는데 아직 뿌리가 없어지진 않았는 것 같아. 아,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어느 날은 좀 커졌다가 어느 날은 또 작아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끈질기다 그리고 또 약을 또한번 지었어요 또한번 지어서 먹는데 그 작은 점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약을 먹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통증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발뼈에 있는 통증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뼈에 발가락 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약을 드셔야 돼.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약을 먹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못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간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나, 몸이 굉장히 허약하신 분들은 약을 처방을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 뼈도 다 상해 갈 텐데, 네? 내 몸이 망가지는데,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내가 보니까, 아, 이게 나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탁달해. 자, 내가 쓰고 있는 락스 당신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어요 써보자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좀약하고 락스하고 같이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좀약은 일반 약국에 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다 놓은 약을 썼는데, 자, 락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 락스도 쓰고, 이제 닦고 난 다음에 무좀약도 그그 반점이 있는 부분에 발톱과 그 피부 사이로막 약을 막 밀어 넣었어요 발톱에 약좀 발라주고 그 어떤 건좀 집중력 있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근데 락스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이트처럼 슬슬 밀려 나오던 게그 반점을 밀어 내기 시작하더라고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끝으로 밀려 넣어요 그럼 며칠 더 지나가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니까 끝까지 밀려나가 버리니까 손톱깎기로 잘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니까, 그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락스만쓴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서 그 균을 일단은 최대한 죽여놓고, 거기다 락스를 썼는데,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음. 근데 약을 도저히 못 쓰시는 분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약을 안 쓰고 이게 밀어내서 이게 치료가 될 것인가 그거는 아직 뭐 저도 확정은 못 하겠어요 확정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쓸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발가락 통증이 뼈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하게라도 약을 드시면서 병원에서 약하게라도, 도저히 강한 약을 못 지어준다면 좀 약하게 좀 지어달라 이래갖고, 드시면서 하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또 발가락, 발 뒤꿈치에 각질이 되게 심했는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끈적끈적한 게, 피, 피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발, 발, 뒤꿈치 각질, 아꿈치 각질, 이것도 무좀균에 의해서 생성이 그 되거예요 물론 이제 그 피부가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고든살로 형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무전균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자, 이걸, 자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락스를 매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은 손상을 입더라도 회복하는 음. 시간을 가져줘야, 뭐, 손상을 입었다라는 게 아니고, 매일 사용하면 발이 제가 제가 처음에 실험 적으로해봤는데 매일 사용하니 약간 따끔따끔하더라고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 매일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사용할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사용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발이 조금 느낌이 조짐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그냥 한 번씩 사용하는데 제가 또 이게 이렇게 사용해 보고 또이 후기라는 뭐 후기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린 어떤 그분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 그거 효과 있더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나 저도 똑같았지만 발바닥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맨발로 다니면 바깥에 나가도 발이 끈적끈적한 거야 그러니까 그또 그러니까 냄새도 나죠 그죠? 어, 무좀균이 막 냄새도 일으키고 하니까 발이 끈적끈적하니까 기분도 안 좋아 저는 막 발이 찝찝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무좀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맨날 양말 신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발바닥이 끈적끈적한 게 없어지더라는 거야. 발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아, 균이 정식을 못하니까, 끈적끈적하게, 최소한, 그 뼈, 뼈까지에 있는 균을 죽일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치료라는, 치료법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뼈까지 있는 걸 죽일 수는 없는데, 발을 관리할 수는 있어요. 또 분명히 정상을, 진짜 뭐 50%, 70%, 80%까지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관리만 하시면 굳이 무좀약을 한 번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 무좀약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음. 일단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혹은 3일에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는 저도 그래요. 이건 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부가 약해서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무조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이제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여튼 주의하세요. 농도 조절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사세요. 아, 뚜껑 두 번을 했을 때, 분명히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게 끈적끈적한 게 많이 생기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너무 강하게 하면 피부 손상이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발톱 두께. 제가 엄지 발톱하고 이렇게 발가락 몇 개가 발톱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아, 굉장히, 뭐, 실제 진짜 두꺼우신 분들 제가 봤는데, 이제 연습 많으신 분들. 저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더라고. 아주 심하지는 않은, 두꺼워지는데, 이게 락스를 사용하고 나면 이 발톱이 얇아지기 시작 그니까, 원래대로까지 돌아가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사용한 지 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원래 깨끗한 발톱으로, 어릴 적 발톱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분명히 발톱이 얇아지고, 훨씬 더, 좋은 발톱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발톱 무좀에도 도움이 되고,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무좀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무좀 치료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좀 관리법 차원에서 한번 해. 네. 그 일주일에 아예 매일 매일은 사용하지 마시라.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죠? 아까 주의사항 두 가지예요. 발가락이 갈라지신 분들이나 막뭐 이렇게 피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이틀, 삼일에 한 번씩 한 삼일 정도 약을 발라주신 후에 이걸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락스는 이틀 혹은 삼일에 한 번씩 사용해야 돼요. 자기 발 상태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은 이제 해서 이제 물로 먼저 한번 닦고 그죠 물로 끈적끈적한 걸 먼저 한번 닦고 또 비누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오시면 근래로 발을 닦지 말고 나오자마자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드라이가 부정균을 정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물 묻혀서 방바닥에 돌아다니면 균이 점점 더 증식을 하는 거요 그, 뭐, 발이 갈라지죠. 그죠? 어, 아, 간질간질해지고. 그니까, 나오자마자 수건으로 닦으세요. 발, 그, 그러니까 발 전용 수건을 하나 가지, 고있세요 그죠? 어, 아, 발 전용 수건을, 뭐, 자기 발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발 전용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그거 뭐, 재, 재사용해도 돼요. 그, 한 일주일 정도는 그발 전용 수건으로 사용하고, 닦자마자 이제 아까 제가 드라이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 헤어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를 좀 미지근한 걸 해서 수분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말려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일반인들은 발에 신경 쓰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발이 발성을 부리니까 발톱도 또꺼워지고 응? 발도 점점 더 끈적끈적해지고, 계속 약을, 받아요. 제가, 저도요, 무좀약을 거의 한석 달에 한 번씩은, 한 개씩 계속 샀었어요. 그, 이걸 쓰기 전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무좀약을 그니까 1년에 한개정도 사요. 상비약으로. 그니까, 러 락스를 했는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막, 제가 아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 귀찮아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렇 균이 쑥 정식이 돼갖고, 피부에 약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약을 한번 발라. 하루 정도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락스를 다시 한번 이틀에 한 번씩 가동을 하면 다시 이제 깨끗해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사,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갖고 저도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고 그죠 어.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깨끗하게 좀 미지근한 어, 너무 뜨거운 걸로 서 도화상 있지 말고 그죠 어, 자기가 조절하면서 그것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딱 말린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 발가락 양말 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라이기로 말려도 결국은 이게 수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작은 수분으로도 이렇게 균이 정식을 해요. 그 사막 지방에는 그 무좀이라는 게 없대요. 너무 건조하니까 균이 정식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어. 근데 이제 비가 있는 지방, 어, 습한 습도가 있는 지방에서 무좀이 많이 생기는 데, 음, 그러니까. 발가락 양말, 저도 발가락 양말 신었거든요. 어, 발가락 양말 신는데왜냐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데 도움이 더 되려고 하는데, 근데 발가락 양말을 토저 귀찮 처음에 신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신는 게더 좋아요. 신으면, 이제 그 발가락 면이 수분을 다 흡수를 해버려. 해버리면, 무용균이 더 이상 증식을안 하니까, 발이 깨끗해요. 근데, 뭐 도저히, 막 불편해서 못있겠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그냥 그려니 하더라고 그냥 똑같아요. 그니까 이틀을 못 참는 분들이 많죠. 짜증 나서 그냥 다시는 안 신다 이런 분들인데 이틀만 참으면 그냥 사실 하루만 참아도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튼어 그냥 일반 양말이라도 신는 게 좋아요. 신어버리면 그 수분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균이 정식을 안 하고. 음,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주의사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집에 보면 집에 뭐 부인이나 어머니나 이렇게 이제 화장실 앞이나 집 부엌 앞에 이러 보면 이제 곳곳에 물이 떨어져 있어요. 방바닥에 거실이나 이제 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 물을 이렇게 밟아버리면 수분이잖아요. 그게 에어드라이가 되면서 무전균이 정식을 해요. 그, 그러니까 제때로 제가, 박바닥에서, 그니까, 여러분들이, 양말을 신기 신다, 이러면, 실내화를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 소재의 실내화. 고무 소재의 실내화가 아니고,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 소재의 실내화를 집에서 항상 신고 다니세요. 그럼 훨씬 더 발이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발로 다니다가, 물기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이 진짜 균이 정식이 되나요? 그물 물기를 밟았다 싶으면 빨리 가서 발 닦는 수건으로 다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세요. 그게 더 안전해 여기가 그 방치하면 분명히 또그 부분만 간질간질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 또 양말을 신었다 하더라도 딱 물기를 딱 흡수를 해버리면 그 양말 있는 부분만 그니까 저는 발이나 양말에 물물 먹는 그 물이 묻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걸 받아들여요. 화장실 들어갈 때도 꼭그 실내화를 수, 휴지로 이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실내화는 또 바깥에서 보관하고, 드라이를 시키고. 그, 여태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무좀을, 무좀을 완전히 치료한다. 이거는, 치료하더라도 또 생겨요 사실은 왠가 하면 여러분들이 발가락 모양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해도 결국은 또 생긴다고 저는 봐요 생기는 사람들 생활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발가락 모양이 이렇게 내성발톱이나 이렇게 발가락이 모여 있는 사람들 있죠 무조건 뭐잘 생기 거든요 땀도 잘 차고 어. 그 발을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게또발 발도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이 이렇게 무좀이 또잘 더, 더, 더 정식이 돼요. 음, 그러니까 어떤 <웃음> 그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집안을 돌아다닐 때 발바닥에 물이 안 닿게 주의하는 거. 혹시 닿았으면 드라이기로 와서 말려 버려요. 양말을 말리든가 실내화에 물이 떨어졌으면 실내화를 다시 말려야 돼요. 그죠? 아. 어. 맨발이 묻었으면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든가, 기분이 이상하면 급할 때 집에 있는 무좀약 상비약을 그 부분에 살짝 한번 발라주는 거야. 그럼 항상 발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발이 뽀송뽀송하다 이런 느낌을, 무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진짜 발이 뽀송뽀송해져요. 느낌이, 방바닥을 걸어 다녀도 끈직한 느낌이 없고, 그죠? 어. 그니까,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한 번, 이렇게, 락스를 사용하면서, 어, 물과 섞었어, 희석했어, 그죠? 어. 그니까, 락스 이러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해보면, 아, 락스 그거, 독극물 아니야? 사실 독극물은 아니에요. 독극물은 아니고, 독극물. 독국물이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없잖아요. 이게 청소용품이야. 청소용품이고 또 화학제품이라기보다는 소금에서 추출되는 어떠 보면 완전한 뭐 석유화학제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약도 이렇게 과다복용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니까 뭐든지 독도 뭐 벌침이나 이렇게 뭐야 독도 잘 사용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피부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제가 그뭐두컵 이라 두, 두 뚜껑 이라고 했는데 한 뚜껑 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만 해보면 분명히 끈적끈적한게 뭔가 생길 거예요한 3분정도 당겨 두면 어. 근데 이때 당겨 뒀을 때 약간 요령은 이제 이빨을 이렇게 닦잖아요 발로 이렇게 세수대 안에 들어가 있어뭐 앉아있던가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던가 아니면 쓸어서 이렇게 이빨을 닦는면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담궈 놓지 말고 발 한쪽 발로 에? 반대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문질러요. 문지르면서 에? 발바닥도 좀 문지르고 문지르면 이게 끈적끈적한 게더 빨리 생성이 돼요. 그냥 가만히 서면 그냥 표면만 이렇게 그게 균이 죽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약간 더 깊이 있는 세균도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준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닦고, 어, 비누칠로 또 하고, 한번더 씻어주고, 어, 이렇게 끈적한 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발 닦고 나서 이래 보면 약간 따끔따끔해요. 따꿈 어, 그게 이제 죽으면서, 락스 성분을 이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는 완전히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샤워기로, 한 손에 샤워기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닦아내요. 그럼 뭐한 한 2, 한 2분 정도만 다 닦아내니까, 한 쪽발에 1분, 또한 쪽발에 1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아내니까, 해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데, 하여튼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뭐 농도를 아주 약하게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아이, 이 동영상 괜히 봤다, 이러면서 아예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피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나,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발은 근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점에 좋아요. 어, 무점에 좋고, 음. 아까 발톱 무좀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 발톱 위에다가도 약을 도포를 해야 돼요.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발톱 무좀은 그, 이 발톱과 피부 사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약을 좀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서 직접 그 약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네? 무좀 연고 있잖아요. 연고, 연고가 효과를 볼수 있도록 좀 밀어 넣어 주고 그러면서 락스를 사용하고 이러면 어, 더 효과적으로 어, 무좀균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발가락 속뼈 속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실제로 먹는 약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도 없는데 뼈속 통증이 없다라면. 어지간하면, 어, 그냥, 무좀약과, 무좀 연구와, 락스 교통으로 이렇게 하면서, 발을 잘 건조하게 잘 관리하면, 해결될, 될, 될 거예요. 저 집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발 닦을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나와서 막 발을 드라이기로, 헤어 드라이기로 막 말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야 당신 참 존경스럽다 이러더라고. 그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 그 이건 똑같아. 나는 무좀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사람이야. 어디 진짜 막 발이 끈적끈적 하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 갖고 막 이렇게 가방에다가 새 양말 하나 집어넣어 놓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남의 집에 가면 굉장히 신경이 다 곤두서는 거예요 냄새 날까봐 발에 냄새 날까봐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정도 고생은 고생이 아니었어 좋으니까 발이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좋으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니까 그때 헤어 드라이기로 깨끗하게 말리고 어느 순간인가 장모님이 발가락 양말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냥 귀찮아서 안 신다가 아 이거 건조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신었는데 확실히 좋더라고.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잘 때도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자요. 좀 귀찮아요. 여름에는 막 덥고 막 이런데 양말을 이렇게 깨끗한 양말을 신고 있으면. 무조건 그게 건조해져 버려요. 더러운 양말을 신고 있으면 균이 더 정, 이제, 그 수분이 따하고 수분이 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균이 정식을 할수 있는데 깨끗한 양말을 신고 있으면 무조건 균이 정식을 못 해요. 나오자마자 양말이 흡수를 해버리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균이 정식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 그것도 또 이렇게 여름철에 보면 빨래가 잘안 마르잖아요. 안 마른데 이제 보면 양말이 좀꿉꿉하게좀덜 말랐는 양말이 있어. 그런, 그냥 신지 마세요. 그냥 신으면 100% 그냥 균이 막 정식을 합니다. 그 헤어드라이기 놔두고 뭐예요? 그 귀찮, 귀찮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헤어드라이기로 그냥 그 양말 입구에다가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좀 집어넣고, 표면도 이렇게 몇 번,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양말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마른 상태로 신어야지. 저은거 신어놓고 왜 나는 무좀이 안 나을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좀균이 정식할 환경은 다 제공을 해놓고 나는 왜 무좀이 안 좋아지 안 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발을 가졌을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까제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발톱 무좀에 한번 걸리고 나니까 이제는 저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헤어드라이로 꼭 이렇게 발을 건조를 하고 집에서도 꼭 실내화를 신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실내화에 물이 부도 있으면 꼭 닦고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실내화를 바깥에 또 내놓고 귀찮은치만은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무좀이 다시 생긴다는 걸 아니까 이제 공감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집 딸은 나이도 얼마안는데 벌써 무좀이 생겼더라고 말을 안 들어 <웃음> 말을 안 들으니까 벌써 뭐 나이, 나이 얼마 안되는데 발바닥에 발 이렇게 구멍도 조금 나 있고 그런데 말을 안들어요 뭐 애들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인이시라면 또저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제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라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관리를 해 보세요 관리해 보면 이 무좀이 완전히 치료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약으로도 진짜 어려워요 약으로 치료해 봐도 또 생겨 그 생활 습관이 바꾸지 못하면 근데 관리를 하면 이무좀이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발 상태는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정도면 더 이상 발톱이 두꺼워지지도 않고, 발, 발바닥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저 발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아, 진짜 깨끗해요.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한번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줄, 보여줄 자신도 있어요. 근데, 네? 제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음. 발은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깨끗하다. 아, 진짜 제가 봐도 제일 깨끗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아,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웃음> 락스. 뭐, 락스가 홍보대사가 아니고, 뭐, 도움이 되는, 주변에 보면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저는 그걸, 그분들은 락스가 그냥 효과 있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그 효과 있는 걸잘 활용하면서 건조하는 생활체, 전반에 걸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아, 더 효과 있더라는 거야. 그죠? 아, 락스 제가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여튼이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올리고 어, 오늘 도 이렇게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 어, 후원해 주신 분이 두분이가 계시더라고요. 어, 어, 어,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제가 계속 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다.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이랬는데 참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살만한 할만하다. 아, 진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분들이 세상을 지탱해 가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되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동일상 아래 댓글란에 서함을좀 아, 그 남겨두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